o i a b h o r u n c u i y so f o r s I'm so fly, so fly. l l I'm so l so fly. So fly, all the bitches love me 'cause I'm so. I'm so s m a r 그냥 갖고 있고 친구들 목소리 도그베이 갈거예요 페퍼가 좋아하는 도그베이 갈거예요 도그베이 가서 수영할거예요 원반 할거예요 브랜디랑 놀거예요 하이랑 놀거예요 엄마차 하우스 타고 갈거예요 어디 갈거에요 전등다? 응. 60년간 음. 외계층의 음. 배가 침몰 실종했어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사자. 웃음> 안녕하세요 옳지 살았어. 예봐. 돌아. 앉아. 안녕하세요. 옳지, <웃음> <웃음> 이리 와,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누가 훔쳐 먹으래? 저거 누가 훔쳐 먹으라? 그랬어. いるわいるわ 이쪽 아니 두손 말고 두손이쪽손이쪽손이쪽손이두손이두손이쪽손두손두손두손두손두손뚜 떨어질 것 같아 저 의자 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웃음> 왜? 해도 왜? 빨리 왜? 왜? 어머? <웃음> 어머? 왜? 네. 너왜 그래? 앉아, 너 앉아. 왜? 여보, 왜? 왜? 왜? 왜? 왜?